오늘 가볼 집은 여러분들 태조 숯불 석갈비 충청도 쪽에서 유명한 석갈비라는 걸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아, 여러분들 오늘 영상은 컨텐츠 제작 지원을 받았고요. 유료 광고가 포함된 영상입니다. 자, 메뉴 구성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. 지금 이 숯에다가 지 고기를 구우시는데 석쇠해가지고 이렇게. 아, 지금 여기 온도가 상당한 것 같아요 아유, 이쪽 여기까지 지금 후끄럽고 난게 소스, 소스 발라주고 아 제법 잘 구워졌습니다 노릇너릇 기름도 빠지면서 여기 있는도 굉장히 뜨거워요, 여러분. 이거 <웃음> 좀 멀리 떨어져 있는데도 오우. 야, 이 연기가 또. 훈연대. 예. 또 훈연까지 해가지고 오우. 색깔이 이제 사악 갈색빛이 사악 돌면서 아 맛있겠네. 지금 요게 그 천안 쪽에서 유명한 그 석갈비라는 건데요. 어우, 혹시 소리 들리시나요? 어우, 장난 아니네. 반찬도 되게 좀 정갈하고. 어. 아좀 맛있게 생겼는데.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요게 그 돼지 삼겹 쪽인데, 그러분들 뼈가 달려있는뼈 삼겹. 어. 어. 숯불에 일단 다 구워가지고 이렇게 나와요. 그러니까 되게 먹기가 편해요 어. 육즙 떨어지는 거보여세요 지금 <웃음> 보통 이걸 숯불에 좀 잘못 구우면은 되게 건조해져요, 육고기가 안에 육즙도 날라가고, 좀 드라이된 상태에서 먹을 수 있는데, 여기는 지금 고기를 되게, 어우, 왜냐면 고기 굽는 노하우가 확실히 담겨져 있는 것 같아요. 촉촉하고. 음. 이거 뭐 삼겹인데 여기 진짜 뼈가 이렇게 좀 달려있네요. 처음 봤어, 이거. 음. 이거 먹고 나면 이거 뼈 뜯는 재미도 있고. 아 싸서 먹어보겠죠 여러분. 파절이. 파절이. 아 그리고 이제 고기 기름기 살짝 느껴질 때 파절이가 좀 감싸주는 것도 있는데 약간 모자랄 수 있어요. 그럼 여기 동치미 국물 있죠. 요거 딱 드시면은 맛있어, 어... 아니요, 아. 아그 향이 좀 되게 잘 그윽하게 좀잘 배어져 있어요. 음. 음. 자, 막국수가 나왔습니다. 아, 이건 물. 그리고 이건 비빔. 먼저 비빔부터 비빔 이렇게 딱 고기 하나 이렇게 딱 올려가지고 어 음. 아 이거 많이 안 달고 담백하면서 여러분 들 이거는 뭐안 드셔보셔도 그냥 막국수에다가 이 고기 갈비를 싸먹는데 맛이 없을 수 없죠 진짜 아, 그냥 아 다음, 자, 이번엔 물을 한번 먹어보겠습니다. 음. 아. 아. 음. 어, 그, 아우 좋아다다가이서깔끔 국수하고. 고기 담백하고 기름진 느낌이 딱 만나니까 어제 제법 맛이 납니다. 음. 어. 음. 아, 아직까지 뜨겁네요, 판이. <웃음> 어제 판이 지금 나온 지한 30분 됐는데, 아직, 김이 나요, 바닥에. 와. 여 야채, 요것도. 음. 아, 자, 여러분도 오늘 또 맛있게 한번 잘 먹어봤습니다. 여기 위치는, 여기 천안, 태조산 쪽 그, 금, 부근이에요. 혹시 여러분들, 여기 방문하시거나, 아니면 천안 사시는 분들, 아직 여기 안 와보신 분들, 꼭 한번 방문하셔가지고 식사 한번 하고 가시는 거, 제가 좀 적극 추천하도록 하겠습니다, 여러분들. 좋아. 맛있습니다. 이게 좀 30분 지나도록 아직 온기가 그대로 남아있고, 고기도 안이 아직 촉촉해요. 혹시 좀 익혀가지고 나오니까 금방 이렇게 딱딱해지거나, 아니 뭐 금방 식어가지고 좀 맛이 없지 않나라는 거 혹시 걱정하시는 분들 절대 그런 걱정 안 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지금 30분 넘게 있는데 아직까지도 좀 따뜻하고 고기가 촉촉합니다 믿고 한번 드셔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우리 사랑하는 사장님 사모님 제가 준비한 영상 여기까지고요 다음 영상에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이바이